뭐 금요일이죠? 지난 한주 금요일날 아주 어 역대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보시면은 어 저런식으로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이긴 해요. 그쵸? 어 코스피는 지금 1600선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도 반등을 주고 5만원 선에서는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 금요일날 나왔던 피해 금요일 그쵸? 피해 금요일날 저때 트럼프의 발언 하나 때문에 저렇게 떨어졌잖아요. 트럼프가, 어, 유럽, 유럽발 입국 금지, 어, 그 아일랜드랑 영국을 제외한 유럽 입국 금지를 발표를 했다가 이제 어제에는 잉글랜드랑, 아일랜드랑 영국도 막았다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 경제 어, 경제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라면은 하락장이 좀 길겠죠. 사이클은 단숨히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지금 이저 하락은 이렇게 국면으로 떨어졌던 이런 어, 식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이런 하락 몸, 하락 사이클에 의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 그 동안 나스닥 뭐 각종 증시들 최고 호황을 찍다가 코로나라는 어떤 그 하락 모멘텀에 의해서 살짝 발생된 어 단기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저 하락 요인에 대한 우려, 어 그렇 요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제자리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어 그러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나리오를 써봤어. 재선이 앞두고 재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가. 그래서 스스로 경제를 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 코로나의 책임을 전가해서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세계 경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게다 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한 것처럼 음, 금리 인하 양적 완화그러니까 세금 나라 돈을 풀어서 요거를 부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 부양을 시켜버리는 거면 은 어, 지표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회복된 지표가 아무래도 많이 좀 부각이 되겠죠. 왜냐면은 하 요거는 코로나 때문이고 이거를 살린 거는 어, 트럼프, 트럼프의, 트럼프의 그 은혜 때문에, 아, 은혜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 은혜에 대한 교육 때문에. 씨. 아이씨.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여서. 네. 어, 트럼프의 어떤 그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서 살아났다. 이거를좀 노리는 그림이 아닌가. 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렇게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제를 들어올린다. 어, 저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을 조금 고려를 한, 고려한 를 액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시장도 반응을 보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 저렇게 그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 안화는 뭐가 조금 주된 그 목적이냐면은 그러니까 시, 그 시중에 돈을 푸,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금, 국채 이런 것만큼 안정적인 그 수익 모델이 없다고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1%에서 2% 이런 어, 식으로 뭐 이자가 나오니까 솔직히 뭐, 뭐 천만원 단위로 뭐 단타,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몇 조,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 2%의 수익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하락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만 그 수익률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통해서 국채나 예금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로 금리야, 제로 금리.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신한 국민은행 이런 데서 예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시중은행들은 그 일정 보유량을 넘어선다고 하면은 그 일정 보유량을 넘어서는 순간 그 금액 이상 되는 금액은 어 중앙은행에 맡겨놔야 돼요.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 예치를 하는 이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만약에 뭐 천억은 얘네가 은행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천억 이상 되는 돈은 얘네 우리 중앙은행에 맡겨야 돼 대신에 우리가 기준금리만그 이자를 줄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천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천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어 천억 이상 되는 금액부터는 여기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보관료를 내야 돼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때는.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막히지. 그러니까 예금 이차를 예금 예금 유치를 안 하는 거야. 시중에 다풀어 버리는 거야. 뿌려 버리는 거야. 그렇 어, 자연스럽게 대출이자도 그 기준금리에 낮춰서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뿌려지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푼다고 해서 저게 경제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만들어질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는 거죠. 돈이 풀리는 거. 근데 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좀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어. 근데 그래도 이제 인터넷 쇼핑은 할수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좀 소비 진작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이슈로 보면은 호재죠. 돈이 풀리는 거니까. 네, 돈이 풀리는 거니까 호재인데 지금은 그래서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어, 코로나냐 음, 미국이냐 두두 두 개의 그 거대한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단순하게 <웃음> 코로나가 단순하게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를 활용하는 어, 빅쇼 빅쇼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 빅쇼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활용한 빅쇼 세력이랑, 빅쇼 세력이랑, 그리고 이거를 어, 방어하기 위해서 물량을 푸는 미국과의 어, 전쟁이 되지 않을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짜고 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둘이 짜고 치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음, 둘이 짜고 치는 게 아닐까? 네. 어, 왠지 둘이 짜고 칠것같아 네. 내가 트럼프였다고, 트럼프였다고 하면은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그쵸? 어, 화방에 배팅을 해놔. 화방배팅을한 다음에 어, 떨어져서 엄청나게 수익을 거둔 다음에 어, 쭉쭉쭉 여기서 다시 잡아.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 와... 그럼 진짜 날로 먹는 거지. 여기에서 날로 재산을 한 몇십 배는 불렸을 거야. 근데 저게 단순하게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 충분히 그쵸. 충분히 그 승, 그...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우리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저런 식으로 그 정부 관료들이 저런 식으로 나라 팔아먹었었죠 그래서 그냥 가능성 있는 어 합리적인 의심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웃음> 자 어, 아무튼 이렇게 봤구요 음모론입니다 네 음모론 갑자기 여기 막막시 CI 쳐들어와서 나총 맞는 거 아니야? 어, 씨. 네, 어, 이렇게 한번 봤고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를 지금 함부로 뭐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일반적인 사이클에 의하, 의하면 은 돈이 풀리면 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 지금은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어, 소비가 못 따라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 그게 좀 아쉽다 네.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으로서는 비트코인으로서도 충분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는 거런 요소였는데 나왔다가 바로 빼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자리 6,000불입니다 6천 불. 어, 아직까지는 6,000불을 넘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넘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눌림에 대한 힘이 하방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어, 아직까지는 좀 여기에서 매물대를 좀덜 만들어서 어, 바로 갈 생각이 없지 않나 결국에는 여기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갈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어, 매집을 많이 못했다고 좀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어. 뭐 차례대로 추가적으로 더 떨굴 수도 있고 일단은 6000불에서 저항을 받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움직임은 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상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윗꼬리가 어, 정말 와, 살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살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의 눌림이 계속 나오는 움직임을 봐서, 한, 음, 5,000불을 다시 깨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요게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 그리고 눌리는 모양새로 봐서, 한번 하방 웨이크, 웨이크는 좀 그렇다. 웨이크는 아니고, 하방 움직임 주고, 털고, 다시 먹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제가 지금 보는 근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눌림, 눌림. 그러니까 여기까지 뽑았으면은 여기까지 뽑았으면은 충분히 좀갈수 있는데 어, 바로 갈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바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음, 한번더 털고 나서 조금 죽고 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매수가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러한 어, 모습인데. 그닥 그렇게 뭐 의미있게 해석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식으로 패턴 자리를 볼 수도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은 이런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의 사이퍼 패턴이나 샤크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모양새가 지금 뭐 확실하게 보이는게 없기 때문에 어 저거로라도 한번 잡아 보는거야 그러면은 한 4,400불 4,400불 까지 빠졌다가 가는 움직임도 가능하게, 가능하겠다 어, 어, 그 자리랑 그리고 피봇, 피봇에서 피봇 보이는 어, S2 자리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러한 자리들 그 다음에 뭐 4,159까지 이긴 한데 어, 대략적으로 요러한 자리들 어, 4,400불, 4,400에서 4,500불 그 자리까지 빠졌다가 가는 움직임 그러면은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플이 리도석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리플 홀더 중에서 리플은 차트 분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어, 리플은 차트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너네가 세력을 어떻게 기겠어 그냥 어, 묵묵히 10년 동안 들고 가서 어, 나중에 어, 만원이고 10만원이고 올랐을 때 그때 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차트로 볼수 없어. 리플은 감히 차트로 예측을할수 없는 코이냐라고 인 하는 이유는 어, 요것 때문에 그렇 워낙 움직임 분락폭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트렌드가 없어 <웃음> 트렌드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확, 확산형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 요 안에서 상승파동도 아니고 하락파동도 아니고, 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폭을 점점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제 리토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요러한 자리들 어, 채널 하단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요한 자리에서는 리토속이라고 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아 드디어 리플이 이제 각성했, 각성했구나 어, 리플이 이제 각성했구나 음,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흘러들이 기지기를 펴는 근데 크게 보면 은 결국에는 추세가 없다 트렌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코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트렌드가 없어요 트렌드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지지선에서 사고 저항선에서 팔고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 어, 지금 자리에선 사야 되는 거죠 어. 자 지금 아, 지금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 어? 나라가 이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가고 국제 경제가 어렵고 코인도 지금 다 파란 불인데 어떻게 사 똑같았어요 이때도 똑같았어 요 여기도 똑같았고 여기도 똑같았어 근데 이런 데서는 그냥 어눈 질끈 감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어... 여서이 풀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주봉 차트니까 어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차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